가수 남승민이 mbn 불타는 트롯맨 에 출연한다. 남승민은 지난 4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팬들에게 불타는 트롯맨 출연 소식을 알렸다. sns에서 남승민은 청소년 시절 트로트 경연을 처음 도전했고 성인이 되고 많은 일들도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 일들을 발판 삼아 도전해보려 한다며 예전과는 다른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하며 오디션 프로그램에 임하는 다짐을 밝혔다. 남승민은 지난 2020년 TV조선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18살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성과 깔끔한 창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상위권에 랭크됐다. 특히 본선 2차전 당시 정동원과 1대1대스매치에서 일대 선보였던 사모무대는 기립박수와 함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남승민은 트위스트 킹 지붕, 바보같은 사람, 욜로욜로 등의 곡을 발매했으며 드라마 보쌈 운명을 훔치다 오마이 웨딩 등의 ost 가수로 참여했다. 또한 tv 조선 아내의 해 맛, 사랑의 콜센터, mbc 복면가왕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했다. 불타는 트롯맨은 총 100팀의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이력을 지닌 이들이 대거 출격할 예정이다. 한편 불타는 트롯맨은 오는 20일 첫방송을 앞두고 있다.